안녕하세요 오징어 실채 고추장 무침입니다 오징어를 가늘게 놓은 오징어 실채는 부드러워 아이들도 어르신들께서도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오징어 실채를 볶음으로 고소하게 드셨다면 촉촉하게 고추장을 약간 넣어 무침으로 하면 부드럽기도 합니다 오징어 실체 250g 을 기리대로 조금씩 나란히 잡아 가위로 3-4cm 길도 잘라줍니다. 오징어 실체에 청주 3큰술 생강즙 1 작은술을 뿌려 잘 버무려 오징어의 특유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2-30분 정도 줍니다. 계량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주위에 있는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번 구입해 두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요리에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양념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맛술 5큰술, 간 마늘 2큰술, 물엿 3큰술 올리고당도 괜찮습니다. 고추장 두큰술 설탕 한큰술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낼수 있는 참기름 두큰술 통깨 두큰술이 필요합니다. 촉촉해진 오징어 실체를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뭉쳐있거든요. 팬에 맛술 다섯 큰술을 넣고 간마늘 두큰술 물려 3큰술, 고추장 1컴술, 설탕 한큰술로 섞어서 끓으면 처음부터 1분이 아니고 끓으면 1분 정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그냥 하면 타기니까요. 오징어 실체를 넣어서 젓가락으로 양념장이 베이드로 골고루 이렇게 묻혀줍니다. 불을 약하게 하여 양념장이 배어들게 살짝만 볶습니다.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배어들도록만 해주세요. 기호에 따라 짧게 볶으면 부드럽고 좀더 볶으면 꼬들꼬들합니다. 불을 끄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두 큰술, 홍게 두 큰술 을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식으면 물 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드십니다 양이 배어 보이나 건강 없어져요. 또 보관해 두어도 어, 마지막 드실 때까지 촉촉합니다. 지금까지 오징어 실제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